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다 하는 소, 소문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회의를 해서 사도들을 파송했고, 또 사도들은 와서 이제 저들을 위해서 성신받기를 구했습니다. <웃음> 그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저들이 성신이 전혀 없어서 성신 받기를 구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속사 안에서 이제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탕크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들이라고 사도들에게 말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이제 높이 되신 예수님의 일이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중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그런 구속사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들이 성신강림이 필요했죠. 예루살렘에서 내렸던 성신강림이 동일하게 사마리아에도 내렸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제 그거를 깨닫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와 동일한 교회인 것을 알게 되고, 전혀, 뭐, 이제 정반대의 위치에 있었지만, 이제 저들도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이르는 그 주의 증인로서의 그 사도의 사역을 그 동참해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뭐 개인, 개인들이 사마리아 개인들의 영적인 충만을 위해서 성신 내리기를 구한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그걸 위해서 그렇게 온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안수에서 기도, 저, 기도할 때그 성신이 내려왔다고 했는데 그 의미도 우리가 좀 살펴봤지 않습니까? 뭐, 오순절 사건 때는 안수 같은 게 없었어요. 이제 특별히 사도들이 이제 그 일을 위임받아서 한다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구약의 그, 그, 기름 부음의 그, 내용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성취됨을 보여주는 그런 일들이 되죠. 그리토 안에서 그 일이.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했고, 그런데 이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꽤 유명, 유력자였고, 사마리아에서 아주, 뭐, 천민이나 귀족들한테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이었는데, 빌립의 그 복음 전함을 듣고 세례받고 전심으로 따라다니다가 이런 사건을 보고, 이제 <웃음> 자기도 어 그와 같은 능력을, 힘있기를 바라고 돈을 주고 그걸 취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그 유력한 사람이 게, 기독교에 회 참석해가지고 그렇게 물질적으로도 열정적으로도 좋은 그런 도움을 줄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 그 사도들을 중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모르는 것이고요. 오고 오는 세대의 사도성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그 의미가 있는 겁니까? 참된 교회 그세 가, 표지의 세 가지가 뭐 거룩성 통일성, 보편성이 있지만 그것이 늘 바닥에는 늘그 사도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도들의 위치와 구속사안에서의 역할이 있는 건데 그걸 모르고 그냥 사도와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러니까. 뭐그 나름대로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좋은 일 같아 보여서도 하나님의 구속사에서는 전혀 그 나쁜 일이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의 방도들을 자기 이제 사욕을 위해서 그렇게 썼기 때문에 그것은 참 악한 것이었어. 요 <웃음> 저가 세례를 받고, 뭐, 전심으로 따라다녔으면 얼마나 열심히 따라다니, 그 영향권이 또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겠어요. 에, 그런 사람이 큰 재물을 들여가지고, 말이지. 그런 것들을, 그, 한다고 그러면, 오늘날로 치면, 그, 얼마든지 그렇게 또, 교회 재정도 어렵고, 뭐, 여기 도와줄 사람도 많은데, 그런 그런 거할 뭐 일도 많은데 얼마나 좋게 쓸수 있겠나 하고 그 이제 넓적 받아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일인데 사도들은 그 일을 알았던 거죠. 그 일의 그 악함을 알았던 거예요. 그 마치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그런 모습으로 나와서 죄를 하겠다고 한것 같은 그런 상황을 본 거죠. 제대로 보고 그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제 <웃음> 지적을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런 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그사마리아의그 <웃음> 사도들이 내려간 그 일이 얼마나 큰 일인가. 단순히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신 받는 것이 큰 일도 아니고, 부속사 안에서 사도들의 역할 그게 크고, 또그 원수 같은 그 관계의 위치에 있었던 사마리아 지역인데, 이제 거기 그 벽이 무너지는 그런 사건도 되는 것이었다. 어, 또 한편으로 이제 그런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알고 그 마땅히 채울 것으로 채우고 나가지 아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제 시몬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한 것도 생각했지요. <웃음> 뭐. 시모는 그래도 열정을 보인 사람인데 열정을 보이지 않고 뒤전에서 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사실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열정을 보이 보였는데 이제 이게 뭘뭘 음뭘 위해서 열정을 보였는가 이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의 권세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열정을 보여야 했는데, 그래도 이제 차서 이렇게 그 일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허다한 사람들이 모여도, 그게 교회가 아닐 수 있어요. 로마 가토릭으로부터 개혁자들이 나온 게, 그 허다한 교회가 다, 뭐 참된 교회, 그래도 그 속에 참된 교회가 있겠지라고 교회의 원운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참된 교회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구조적인 틀 시스템이. 그래서 거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 안에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긴 했지만 그틀 자체는 구원못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그, 저기, 물, 무려 1,500년, 가, 이제 종교개혁자들 1세대를 루, 루토로 보면, 이제 1,500년 정도의 여간이, 시간 동안에 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 교회를, 교회가 아니라고 떠나온 거예요. 그게 전 세계를 지배했던 교회인데, 그게 교회가 아니라고 떠나온 거예요. 참된 교회가 무엇인가 하고, 그 참된 교회의 실질을 누리려고 했던 거예요. 참된 교회상은, 이제,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재창조된 거잖아요, 그리도 안에서. 그럼 재창조됐으면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그리도로 그리토와 함께하는 새 사람. 그리토와 연합된 새 사람. 이제는 그리토와 분리가 되지 않은 사람. 종교인들은 그리스도를 따로 세워놓고 열심을 내잖아요. 근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나가는.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자기가 보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지시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발휘하고 그리스도의 그 본을 쫓아서 그 이웃 사랑을 하는 모습을. 실질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론으로만 알고 그냥 생활은 여전히 자기 생활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새 사람이 아니에요. 새 사람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돼 가지고 그리스도의 그말씀을 쫓아서 주, 주님이 또 보내신 성신을 의지해서 새 사람을 이룹. 내꿈내 행복, 내 번영, 내 미래, 내자 실현 이런 이런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재정립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그게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따로 따로 움직이면 이제 이게 새 사람이라고 할 재창조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종교인이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은 늘, 이게, 이게 더운데 오면 좀 더워졌다가 찬데 가면 차, 차, 차가워지는 그런 인생이다. 예? 아, 좋은 얘기, 그, 맞아. 그런 얘기가 이 세상의 박해주의보다는 뛰어나고, 이 세상의 그 어떤 도덕보다도 뛰어난 그런 윤리를 가진 그런, 어, 좋은 얘기야. 그렇게 듣기만 하고, 돌아가서는 자기 마음의 움직이는 대로 그옛 사람이 그 요구하는 대로 육신의 요구대로 이, 이, 이웃 사랑 뭐 하나님 사랑 전혀 못하는 그냥 흉내만 낼 뿐. 그, 그러면 새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시고 이제 그새 사람 교회가 새 사람으로서 그리도의 성품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구속 역사를 펼치시는 거예요. 그안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교회에 속해서 살아간다고. 해요. 그리고 마땅히 그 교회 아로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그게 신자의 생활이에요. 여전히 여전히 그냥 자기 그 속에 움직이는 것은 그, 그, 옛 사람의 육신적인 생각들. 그는 뭐 철저히 정욕대로 살고 늘그 양보하지 못하죠. 다른 사람 깎아내리고 인신공격하고 인신공격에 대한 내용도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어떤 건설적이지가 않고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파괴적이에요. 다른 사람을 뭐 부부간에도 깎아내려서 눌러버리려고 하고 부모 자식간에도 자기 위치 찾으려고 하고 다그 사회 속에서도 친구간에서도 어떻게든지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 재물이나 지식이나 권세나 재능 있잖아요. 심지어 그런 거 아무것도 없으면 건강 하나 가지고라도 올라서려고 한다고. 그 이제 옛 사람이니 철저히 철저히 옛 사람이. 이새 사람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살아가야지 이제 이 심온과 같은 그런 정욕을 발휘하지 않게 된다. 우리는 누구를 누구한테 보이려고 아, 목사한테 잘보이려고 아니면 성도들한테 잘보이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아 우리 하나님. 주 구원에 너무 감격을 해서 하는 것 누구 기분 나빠가지고 교회 안 나가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배우기 위해서 주님의 자녀로서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행복하기 위해서 주님의 음성을 내가 못 들으면 살수 없기 때문에 이 어두운 세상에 내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살수 없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또 듣고 와서 언약 백성으로서 그그 그 능력을 따라서 살기를 원해서 그렇게 나와지고 돌아갈 때도 주님의 그 말씀의 위로를 받고 그 말씀을 힘을 얻어서 이 그냥 그 종교주의자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종교 영, 영웅주의자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시몬과 같은 사람이 가득한 세상에서 참 주님의 빛을 바라고 참 생명을 전하는 그런.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그축복과 뭐, 축복의 통, 통로라는 말을 요즘 부흥강사들도 많이 쓰는데, 그냥, 그냥 인간적인 그런 윤리나 도덕, 물질, 이런, 그런 그 통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 사상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사람그 무슨 말을 할 때마다, 그 사람이 손으로 대는 일마다, 그 사람이 쳐다보는 것마다 빛으로 드러나는 거에요. 사실은. 그래야 신자 지요 그게 참된 교회라고요. 우리가 참된 교회 속에 살아가는 게 그, 참된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물질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 권세가, 건강이, 영원한 행복을 주는 게 아니다. 나의 재능이, 그 영원한 행, 이 교회 안에 참된 행복이 있다는 걸. 세 사람으로서의 행복과 주님의 말씀을 그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나의 행복이다. 내, 내가 살아 존재하는 당위다. 그것이 그것이 아니면 나는 삶 삶의 목표도 없다. 그런 것들이 명백해야 돼. 그래야 내가 참된 교회를 이루는 게 의미가 있고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찾고 그게 진리예요. 그게 그게 자유를 그 사람한테 진정한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 그 영생과 자유, 행, 행복, 진리 그 그것을 다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뭐뭐 뭐 핍박을 받아서 그저 어디 토굴로 들어가고 무덤 속으로 들어가고 예저 산중 암암열구혈 같은 데로 쫓겨가도 그 안에서 참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 주님이 또 마땅히 나가서 그 보금을 증거하다가 주라고 하면 그것이 영광인 줄 알고 죽는 거죠. 지금 사도들이그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일어났는데 이게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근데도 갔잖아요. 그, 그, 그 죽음을 무릅쓰고 간 거예요. 형제들을 돕고 하나님 나라를 전진케하기 위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는 게 자기의 사명이 그게 내 행복이고 내내 내 기쁨이고 이전에 쫓던 거하고 또뭐 이전에 그이그니까 이제 고난 주간이잖아요 그 이제 오늘 오늘 주일에 예루살렘 입성하잖아요 입성하기 전에 뭐 했습니까 마태복음 20장에 그냥 요한의 어머니 야고보 어머니가 찾아와가지고 그 오른쪽 왼편 그 나라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 나라가 당장 올줄 알고 그 보이는 나라 정치적인 나라가 그러니까 올줄 알고 그 미리 와서 이제 로비를 한거 아니에요 시대 말로 로비를 한 거죠. 근데 그 전에도 계속 섬기는 자 저희가 상속에 올라가고 계속 가르쳐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막 그 나라가 막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막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이게 속에서 견디지 못해갖고 쫓아온 거지 쫓아와가지고 그그 그 나라가 설때 지난 3년 동안 무려 3년 길게는 3년 반이지 3년 반 동안 쫓아다니고 헌신했는데 지금 좋은 자리 좀 주십시오. 그, 그 섬기는 자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고. 그것도 내가 주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거라고 주님은 하나님이셨지만 구속사 안에서 그리트 성부 하나님의 일에 종속돼가지고 철저히 종으로 사셨어요. 철저히 종으로 사죠. 자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뭐, 뭐 신, 신적 권세를 나타내시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면을 근데 실제 율법을 따르고 백성들을 위한 중보하는 위치에서는 철저히 종으로서의 역할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을 다하고 구약의 뭐 신명기에 성품을 다해서 심, 목숨을 다해서 그것을 주님을 섬기는 거는요. 그것은 그냥 할수 없는 걸 하는 게 아니고 그릇도 안 해서 하는 거예요. 흉내만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진 게 없어도 나중에 주님 앞에서 그게 이제 다그 행한 일로 그 지혜가 드러날 거예요. 아, 과연 저 사람이 평생 지혜자로 살았는가? 지혜를 드러내는 존재로 살았는가? 아니면 그냥 그 얼마 되지, 길어봐야 100년인데 그, 그 100년의 행복을 위해서 영생을 포기하는 삶을 살았나? 찰나의 행복을 위해서. 이게, 이게 누구를, 이게 표적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 어떤, 불신자들은 인신공격을 하지만, 죄의 백성들은 인신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누굴 까내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의 길로 나오도록 회개의 길로 나오도록 얘기하는 거죠. 그 죄가 없으면 죄를 모르면 용서도 모르는 거예요. 죄를 모르면 은혜도 모르고 사랑도 모르고 기쁨도 모르고 결제를 모르고 네? 죄를 모르고 그게 그냥, 아무도 안 보니까, 뭐, 누가, 보랴. 내, 내돈 갖고 내가, 내 건강 갖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내 지혜 갖고 내 능력 가지고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하랴. 10편 2 9편인가 그게, 그, 나오죠. 멋대로 하는 거야 아무튼, 그, 시몬이 그런, 그렇게, 그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고, 겉으로 드러난 것에 속이 팔려가지고, 인생을 팔아먹어가지고, 종교 영웅 심리로 그걸 그 취하려고 했어요. 그에 대해서 이제, 오늘 그 이후에 대한 내용들을 보도록 합니다. 시몬이 이제 돈을 주고 사도들의 능력을 살려고 했죠. 안수해가지고 성신 내린 능력을 그 겉으로만 본 거예요. 껍데기로만. 이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대처하는 것이 아주 단원. 임이 주신 계시를 가지고 성신님의 인도와 유기적으로 생각하여 시몬의 요청에 대해 실체를 보면서 그 실상을 드러내고. 시몬에게는 돌이킬 기회를 주고 그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경계를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은 뭐 한쪽만 위하는 일이 없어요. 항상 그 반대쪽도 다 고려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아나니아 사피라 사건 때문에 오염될 수 있었던 때에 그들의 불의를 드러내가지고 심판한 것까지 이제 사마리아교회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오해해서 그릇된 열정으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시몬의 불의를 나타내서 교회의 순결을 보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이런 게 들어오면 안되잖아 이런 세속주의가 들어오면 안돼다 인본주의가 들어오면 안 돼. 번영, 나름대로 자기 명예주의, 뭐, 그다 합리주의, 그 합리주의고요. 세속주의고. 그, 다 그런 것에 속한 거예요. 번영신학, 이런 것들이 다, 인본주의 같은 것들이 다 같은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교회를 지키려고 했다. 교회 순결을. 베드로는 먼저 그 시몬의 불의에 대해 내가 은과 같이 망할 자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하나님의 도와는 상관이 없는 자라는 것을 엄중하게 지적했습니다. 23절에서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메인바되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말씀의 사역자로서 시몬의 실체를 말씀에 의해 구체적으로 드러내어 교묘하게 변명하며 피할 수 있는 길을 다 막아버린 것입니다. 아주 딱, 이제, 저, 재판장이 이렇게 송고하듯이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이제 이제는 뭐그 어떤 변호나 그 변명이 통하지 않는 선언이죠. 아마 이 시몬이 당대에 유명한 자였기 때문에 그 세력이나 재력에 있어서 교회 안에 누구보다도 막강했을 것입니다. 그가 들인 물질도 미미한 것은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당시 박해시에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물질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여 떠나간다면 어쩌면 교회에 큰 위기가 올수 있고 그렇게 생각 그 성도들 중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사마리아 교회 다 망치려고 사도들이 와서 저렇게 너무 센 소리 하지 않나? 왜 저렇게 좋은 말 놔두고 저렇게 그렇게 완전히 죽이는 말을 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우리. 존경받는 사람인데 나름대로 이제는 예수 믿고도 예수 믿기 전에도 뭐 능력으로 소문난 사람인데 이제 예수까지 믿어가지고 아주 뭐 본이 될 만한 사람인데 그것도 그 주의를 능력적으로 하고 싶어가지고 그 모든 걸다 들여서 하려고 하는데 그거 왜 그러냐고 얼마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에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자태와 그 속성의 발휘에만 마음이 모아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단호하게 그행위의 불이한 면과 그 심판적 결과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신의 인도를 받는 것이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를 드러내는 건데 그것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나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의로운 게 없는 사람. 내게서 나오는 의라는 의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의 의의 행동. 말씀 계시와 행위 계시 밖에는 나타낼 게 없다. 그것만이 이온 인류 사망, 죄와 사망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한테 유일한 복음이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그 세우기 위해서 이 불리한 걸 지적한 거예요. 그게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단순히 그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말씀을 순종.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이런 그 얼마나 질서 있는 나라인가. 지금 뭐 아직 사도들의 위치와 역할이 뚜렷하게 드러나지는 않아 가지고 그 사도성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고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지만 이제 이제는 그것이 이제, 이 사마리아 사건을 통해서 사도들의 위치와 역할이 딱서 있, 쓰게 되잖아요? 근데 그, 그 위치를 차지하려고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깨뜨리는 거예요. 완전히 무질서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어? 어 목사가 해? 그, 뭐, 이제 이 질서를 깨버리는 거예요. 하찮게 배는 저 집사가 뭐 해? 교회를?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 교회를 완전히 파괴하는 무질서예요. 물론 이제 제도나 실령주의적으로 아니면 급진적으로 세속주의적으로 그 교회를 세우려고 간다고 그러면 그거는 아니지만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이 본상의 인간상과 본상의 사회를 회복해 나가려고 서로 동심 협력해서 회복해 나가려고 하는 그거를 그 속에 그 질서를 무시하는 거는 근큰 성도가 아니에요. 그 불의에 매인 바들 그냥 그 속에는 이식이심 열등감 어떻게든지 눌러가지고 올라가쓰려고 하는 그 우월감 그런 그런 게 작용이 돼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거지 그 질서를 존중해서 나오는 거 <웃음> 그래서 사실 음, 그런 인간적인 생각에 베드로가 눈이 어두워지지 않요 교회의 본질적인 자태가 뭔가 이 두세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어야지 교회죠 두세 사람 당시에 그한 가정이라고 하면 열명 단위가 된다고, 합니다. 당시에. 근데 이게 두세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8사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그리한 가족도 안 되는 단위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진짜 주님의 말씀과 성신의 인도를 쫓아서 그런 인간상을 발휘하고, 그런 도덕을 발휘하고, 그런 그 지혜로운 행위를 그리스도의 행위를 드러내려고 할때 주님이 함께하신 것 수천만 명이 모여있어 보면 몇십만 명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하고 있어도 그게 없으면 그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 그 베드로는 그걸 보인 겁니다. 사도성이라는 게 그거 교회의 정결 순결 그게 참 교회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단호하게 그래서 그 불의한 면을 지적하고 그 심판적 결과를 말한 거예요 경건을 빙자하여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의 불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감동하사 그 불의를 볼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으로써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피하에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서 교회의 순결성을 보존하고 그 나라를 보편교회의 완성을 향하여 전진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경건을 위장할 수 있는 그런 모습에서도 사역자들로 하여금 그 불의를 보게 하셔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 교회가 그런 세력에 의해서 짓밟히는 일이 없도록 <웃음> 역사하시는 것. <웃음> 그리고 베드로는 저 저에게 그 악함에 대한 회개와 기도를 촉구했습니다. 회개와 기도 두 가지를 촉구했어요 시몬에게. 이 시몬이 이그 뒤에 대답하는 것. 보세요. 그가 이, 그, 회개와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먼저, 부리를 지적하고 심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보였습니다. 이게 단순히, 넌 사단의 자식이 야하고 인신공격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주는 거죠. 이게 사실은 베드로도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 내가 죽을 때까지 절대 내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배드로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한 비자의 소리에 그냥 놀래 가지고 그냥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이건 그러니까 이게 자신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그 말을 하려면 자신이 절 전과가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얼마나 그, 애틋한 심정으로, 그 심판을 선언하지만, 교회 정교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는 얼마나 애틋한 심정이 있었겠어요. 주님이 손 놓으면 끝나는 건데, 그 주님의 그 궁율 안에 들어오라고. 이게 우리가 사실 전도할 때요, 굉장히 그 애틋한 심정, 절절한 심정으로 해야 돼. 저 인생 뭐, 몇번 얘기해봐도 안 들으니까, 저건, 틀렸어. 그렇게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 나중에 우리한테 그 핏값을 다 물을 때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내가 나를 때리건, 뭐 나한테 해를 입히건, 복음을 전해줘. 그 자신의 죄를 보고 돌아올 수 있게 해준, 해줘. 그 스테반이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뭐, 볼리갑도 그래고 그, 얀구수도 그래고 다, 그, 그렇게 불타 죽으면서도 애틋한 심정이. 이게 사실, 이 베드로 사도들, 내일 일을 기약할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그 지금 독사의 소굴에 지금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원수의 소굴 가운데. 그래도 그 안에서 생명의 사역을 하는 거잖아요. 이, 이, 시몬에게도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틋한 심정. 언약적 궁유를 의지해서 회개하고. 누가 보음 이전에 그 베드로가,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 안 받는 거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 그래서 이우의 아들들이라는 표현, 이 별명이 붙어쓴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 회개와 기도를 얘기하는 사람이 됐어요. 주님의 은혜로 응. 많이 달라져 사랑으로 사람을 대할 줄 아는. 거예요. 그냥 너는 진짜 본질이 잘못 된놈 같아 하고 손 털어버리는 그런 일이 아니. 사실 손털 때도 주님의 궁유를 바라야죠. 우리가 발에 먼지를 털어버릴 때도 주님의 궁유를 바래. 그게 주님의 심정 아니에요? 내가 바울도 뭐 내가 지옥에 갈지언정 형제 형제들이 주님. 그리고 또에게서 끊어지면 지옥에 가는. 그게 지옥 아니에요? 관계가 끊어지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 이게 동 이게 이 사람이. 대중 속에 있어도요, 대중 속에 고독을 느껴버리면, 그, 우울증 오고 공황장애 오는 것 아니에요? 공황장애 와요. 사람들이. 이게 관계가 끊어지는 것처럼 무서운 일이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처럼 기억이 어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애틋합니까? 주변에 있는, 이, 그런 사람들 모두. 그렇게, 그런 심정으로 대한 거예요. 이제 파괴적인 도구가 아니라 재건의 도구로 자신을 들여간거요 인격적인 비난으로 이게 없으면 인격적인 비난으로 끝나는거죠. 근데 진짜 사랑으로 했어요. 말로만 사랑 얘기하고 말 닥치면 있는대로 딱 버리고 이런 뭐 이런 건아. 이건 아니죠.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최우선으로 고백하는 그런 터 위에서 이런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회개하면 무조건 다 돼. 이게 아니고요. 그러면 혹혹 혹 주님이 사해 주시 주님의 주권까지 내가 침해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도로서 일을 하지만, 주님의 주권까지 내가 침해해가지고 내가 그걸 주고받고 할수 있는 데내 용서를 해주고 말고, 그렇게 되면 이제 월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혹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회개할 때에도 이런 자세를 가져. 내가 범죄한 사실만 고백하면 용서가 다 되는 것처럼 내 쪽에서의 고백을 의미를 두고, 그렇게, 난 고백 다 했으니까 내죄다사함받았어 이렇게 뻔뻔하게. 그렇게 안 한다. 이 교조주의자들은 되게 뻔뻔하지. 하나님 다 해주셨어. 걱정할 거 없어. 뻔뻔하게. 우리가 그래도 송구한 마음, 그, 세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 가져야 되잖아. 내죄 용서 안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의 신분을 얻었지만, 내 고개를 들고, 돌아온 탕자가 내가, 내가 아들로 인정 안 해줘도 괜찮다고 그 얘기 하잖아. 이따 오후에도 볼 건데.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뻔뻔하게. 난 다, 다 고백했어. 나 건드리지 마, 이제. 이런 식이 되면 이게 안 돼. 이게 악한 거예요. 율명면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용서는 하나님의 손에 손에 달려 있는 거지 우리 입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베드로의 이런 지적에 대해 시몬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당장에 이제 취소하지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자신이 음과 함께 망하는 일에 두려움을 가져,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 정상한 회계의 위치로 가지 않는 거죠. 내가 어찌 알고 해야 되는데 공포를 느리고 공표를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포를 피하려고 기도를 또 사도의 기도를 그 의지에 회계하고 기도하라고 사도가. 이렇게 손에 씌워줬는데, 그거를 다시, 그, 냉겨줘. 사도한테. 사도한테. 당신이 그, 능력 있는, 기도하는 분이니까, 이거 해 주시오. 이, 당장에, 이게, 기도해 주시오. 아이고, 내가 어찌, 어찌 할건 내가 그 뜻을 다 모르고, 이렇게 엄한 걸 구했는가 보네요. 진짜 회개해야 되겠지. 주, 님 궁유를, 베풀어 주시면 용서 받을까? 이게 이런 심정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공포가 들어오니까 이 공포를 피하기 위해서, 냅다 이제 이 공포를 피하기 위해서 다른 사도들을 의지하는. 사도의 기도를 자기의 구원의 수단으로 삼은 거예요. 사도가 기도하면 굉장한 능력을 이 로마 케토릭에서 그 성인 숭배하는 게 성인들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구하잖아요. 하나님께 직접 나가면 좀 민망하니까. 좀 중간에 완충 역할 할수 있는 좋은 일한 분들의 그 이름을 빌어가지고, 그리고 이름도 그렇게 짓고 그, 그, 그 성인 숭배를 그렇게 한 거예요. 예. 네. 이게 정상적이지 않죠. 자신이 범한 죄의 성격이 얼마나 중한 것인가를 마음 깊숙이 인식하고 그에 마땅한 책임을 지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국민의 터 위에서 자비를 구하는 그런 위치로 나간 게 아니고 이제 자신의 심판만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도의 스 사도를 이용하여 자신의 죄를 기계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다. 이, 이게 이 사람의 마음의 움직임을 잘 보셔야 돼.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 태도. 이전에 그 사울이 사무엘에게 거짓 회개를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저기, 사무엘 상서 15장 24절, 25절에 보면, 사울, 이제, 그, 불순종한 문제 가지고 심판, 이제, 버리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들으니까 당장에 회개해요. 심판이 올것 같으니까 사울이 삼보엘에게 이르대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내 죄를 지금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케 하도. 얼마나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제대로 회개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경건을 위장하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 두려운 이가 경건을 위장해 열심을 더 포장하는 거예요. 경건을. 그러니까 이게, 이게 불에서 나와서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고 그런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진짜 어찌할꼬 내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 진행을 방해했나 탄식하고 주님의 궁유를 바랍니다.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이제 또 주님이 쓰시는 종한테 붙어가지고, 이게 해결하려고. 똑같아요. 사울이 사실 이후에 그사울이 저기, 시몬의 행적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이 전설에 의하면, 뭐, 아니, 그 이단자가 됐다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성신의 임재와 활동에 대해서 고쾌하고 잘못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정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없는 게 상식이죠. 아무튼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몰라가지고 그 이상의 말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본문 마지막에 베드로와 요한 사도 두 사람이 이제 주의 말씀을 증거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사마리아 여러 촌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다. 사마리아 사도들이 복음을 그 지역에 전파하는 것은 전도자들이 전하는 거하고는 다른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루살렘 사도들에 의해서 보증받는 일이 있는 거죠. 사마리아 지역에 세워지는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가 보증하는 그런 교회다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였다. 그냥, 그냥, 그냥 가서 복음 전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건 아니었던 거예요. 사도들 또한 높이 되신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줄 알고 거리낌 없이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쓰임 받기를 원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을 보면 주님께서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셨는데 사도들도 자신들에게 1차적으로 주어진 일인 사도 사마리아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도 복음 전하는 기, 기본적인 본연의 일들을 한 거죠. 여러분들나 저들도, 저희들도 마찬가지. 오늘날로 말하면 그 노예 파송을 받아서 어떤 지규의 일을 다 처리하고 나서도 곧바로 그냥 쉬고 그 돌아오는 걸로 만족하지 않고 한 영혼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게 초점이 어디에 가있냐 사도의 초점은 이전에 자기들을 높이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위치에서 완전히 다 내려오고 이제는 섬기려고 하고 원수에게 까지라도 나가고 자기 시간 물질 건강 다 거기 그걸 자기 양식으로 쓰는, 주님의 그 뜻을 이루는 양식으로 쓴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 지역에도 복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들을 파송해서 저들에게 이제 기도와 안수의 형식을 통해 사마리아에도 동, 동일하게 예루살렘 과 같이 성신을 받았다 는 것을 드러냈다는 것. 그리고 또 그런, 그 사도의 행위에 대해서 고개해가지고 그런 능력을 힘을 빌려고 했던 시몬 에 대해, 마술사 시몬의그 태도, 그에 대한 또그 사도들의 엄중한 선언, 그리고 회개의 기회를 준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심원의 태도가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그리고 또 돌아올 때, 아, 자기 신들의 할 일을, 그 구속사 안에서 할 일뿐만이 아니라 본연의 일을 또 했다 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교회 출발을 염두에 두고, 이게 2002년도에도 했고, 8년도에도 한 강설인데, 이런 교회를 우리가 과연 이제껏 이루려고 왔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종교생활을 했나? 그냥 역할론에 빠져서 하나님의 교리를 이용하고 나의 행복을 추구하고 살지 않았나? 잘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